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운행 중 보유하던 휘발유가 알수 없는 원인으로 점화되었다면 자기 신체 사고에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 가단 212964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1.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사유인 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는 원고의 보험약관 제12조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의 범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화재 또는 폭발, 비보험 자동차의 낙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2항의 화재 등의 경우는 비보험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비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 즉 피보험자동차에서 기인한 화재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화재가 반드시 사고차량에서 비롯된 사고차량에서 기인한 화재에 제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망 D가 운전석에 망 E가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망인들이 사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위약관 제12조 제2항에 정해진 자기신체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 면책사유 해당 여부 부부관계인 망인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며칠 전부터 외도 의심 등으로 부부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망이가 망티에게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같이 사는 망이의 조카에게 목격되기도한점 사고 당일 아침에 망티가 거주지 부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플라스틱 통에 담아 차량 내에 보관한 점 사고 당시 불길이 조수석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에 뚜껑이 열려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차량 내부 1열과 2열의 바닥 잔해와 조수석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용기 뚜껑 그리고 망인의 의류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점 화재 발생 원인을 감정한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차량 내부에서 슈발류 유증이 연소 범위를 형성한 상태에서 알수 없는 점화원의 작용으로 급격한 연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가 망인들 중 누군가 또는 망인들의 고의에 의한 착화로 인하여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화재의 점화원이 무엇인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고 국가수도 정전기, 마샬 불꽃 및 나와 등이 점화원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한정은 불가능하다는 감정 의견을 내놓은 점 사고 당일 아침에 휴발유를 구입해 플라스틱 통에 담아 차량내에 둔 것은 남편인 망티였는데 정작 발화 당시 망티는 운전석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망이가 앉아있던 조수석 부근에서 폭발이 처음 있었던 점 망이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 망티가 사고 당일 구입한 휴발유를 이용해서 망이를 위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방화를 할 것으로 계획했다거나 이를 실행해 옮겼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만약 망티가 실제로 휘발유를 이용해 방화를 시도했다면 갓길에 정차된 상태에서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망티가 사고 차량을 운전해서 고속도로 갓길로부터 진행차로로 진입한 직후에 급격한 폭발이 발생한 점이 사건 사고 전날 망이가 딸인 피고 비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위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특별한 언행은 없었던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들 중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기신체사고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